I'm n t s n g t 뭔가 제발. 에이, 요차 오, 다행히 포터네. 좋다. 저. 앉지마! <웃음> 그럴 수도 있어 아저 차가 나오고 있어 서 절로 가서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응. 맞지? 맞지? 아, 네. 집으로 가 아니 저 속이야 <웃음> 내즈에으로 만들어 줄게, 봐. 어... 이쁜데... 헐, 어, 뭐, 진짜 일 이렇게 이렇게 에서뭐들는 거야? 나요 이거. 이거 이건안 눌러붙는 테 이거 괜찮아아지아내 가방 안에 있다 물티라아 물티 세상에서 제일 비싼 통닭이네 진짜 <웃음> 아 얼마? 2만 얼마? 어? 양념이야? <웃음> <웃음> 대박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그 유명한 비진도 통닭입니다 와, <웃음> 자, 드시죠 <대신 줘. 웃음> 아, 아빠 이걸로 포함 이기 노을 완전 스팟이래장난이 도로를 만들 수있로 해가지고 응. 대박 제일 여름다운 것 같다 어? 내이 와제 임승 얼었어 네, 이거지 <목소리> 차이 좀 갖다올게요 갖다올나, 갖고온나 당기면 어? <거>. 어? <웃음> 아니, 아니, 손좀 손 넣었길래 <웃음> <놔둘> 어, 오, 어머, 어, 깜짝이야 손좀 넣었길래, 차이 핸드크림 있어 차이 <웃음> <오케이오시. 웃음> 좀 맞다올게요 이거 에서 구해봐야되고 대형 최고 가야되라 총잖아가라면 튜브 없어다 내사가스 소리. 아 귀여워. 안녕. 아 귀여워. 안녕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완전 귀여워요. <웃음> 그 이쪽 뒷길로 가면 바로 바닷가로 나갈 수 있어요 리로 가면 여기가가아아 꽉꽉꽉 꽉라고요 근데 자기들 민터박인아네아 오늘 물놀이 다 하고 씻고 역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동안 지금 노을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대박 네 뭐모르겠이해면게 있고. 기먹기름이 많이 떨어져. 먹고 싶다. 이따가 밥 먹고 다. <웃음> 다시 내 다시 봐야 되겠다. 진짜 평생 안 사준대. 는데 평생 다 써줄 거 써준다 알겠어요 끝이다 어. 인사해줘야 돼너 아직 이게 애기거 같은데? 숙소 옥상에 올라와봤습니다 여기가 해수욕장 쪽입니다 골목길 너무 예쁘죠? 여기 되게... 섬들은 뭔가 아기자기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아직 이른 아침이어가지고 골목길이 조용합니다. 벽화도 그려져 있고. 여기 길은 그때 내양마을 갈때 이쪽으로 걸어간것 같은데 몇 끝인가 다민박집이 여기, 여기, 여기, 도 있고 바다, 바로바다로갈수 있는 게. 어제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저기 제일 끝을 잡았었는데.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와가지고, 여기 정중앙에 잡을까 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침 거의 잘안 차려먹는데 아쉽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오늘 둘째 날 묵을 장소입니다 <웃음> 어제 묵었던 숙소 바로 맞은 편이고요 바로 코앞에 와가지고 짐도 쉽게 옮길수 있었어요 강아지 <웃음> <웃음> 귀여 빌리드 고 여기에도 패들보드도 대여 가능합니다. 그리고 숙소는 2층이야. 여기랑 여기죠? 우리 숙소. 어, 여기랑 여기. 어. 발코니가 음. 또 있습니다. 와우. 아 오늘도 날씨 너무 좋은데요. 여기는 해변가 바로 반대편 바닷가고요. 크림 스노클링해도 될것 같은데. 좋다. 바다가 너무 어 많이 안 깊은 것 같아. 그러네. 저기는 네. 여기서 해 봐라. 네. 네. 갑자기 훅 꺼져 가지고. 네. 뭐볼게 없어. 네. 네. 열심히 그래야 찍어. 그래야 유튜버여서 <웃음> 도 어? 있어요, 문화. 이런 데저런데 가야 되잖아요, 아니요. 문화는. 여기 도 있다고요. 여기 좀가 물이 좀더 빠지면. 아, 사이사이에. 어, 어, 사이사이에. 그러다 그럼 자. 아. 여기가, 아 여기도 그 뿔소라 많은가? 뿔지도에 뿔소라, 그 뿔소라 진짜 많던데 여기 뿔소라가 이렇게 있지 아 저게 음, 뭐. 뭐가 있어요? 아그니까요 네. 그 장갑 잡을 끼고 야 되는데 수 있어? 아요 먼저... 뭐? 울어요? 물려가지고 살짝 더 깨나가지고 네네네네 또장 끼어야 돼장 없어 장갑 끼고 장갑 했어요 장갑 지 아아 거아 지금 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오빠 고명조끼 하나 오빠 고명조끼 할 거죠? 몇개필요한개두 개? 두개 필요하지? 네, 네 입고 가고 어, 일로 오빠는 필요 사람 또 입고 가네 아... 네, 안녕 제가 저안 해도 있이몇번 왔다 갔어요? 네? 네? 저는... 어요 네? <웃음> 이거 조개라서 얘가 즉, 살아야 되거든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때 약간 뒤집어졌어 다 어, 진짜 합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어다죄송다 죄송합니다. 죄송다 어딱어딱 어, 딱 됐어 가야 돼? 가시나? 나 갑시다 근데 제공의 빵 이게 딱이야 뱃살에 걸리지 않아서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그거 나 코나 같이 들어왔어 아니 그러니까 뺏어요 아 뺏어? <웃음> 아, 아 다넣었어 갑시다 네 뭔가 끼는데 <웃음> 와 맛있겠다 이열치열이다 이게 오디오가 비지 않는데 뭐 없어 다른거 좀해주세요 아나둘다 하나 둘 셋. 나요 다요. 근데 나기욕지나랑 다르게 둘 셋. 하가 너무 하나 가지하고 마리에 인어가 떠내렸다. 탈출 성공. <선거. 웃음> 약간 찌를 맛이 난다니까. <웃음> 어. 어, 여기 감성 라인이네 여기는. 오 어, 이렇게 예쁘다. 타면 돼? 너무 많다. 아. 어. 야, 좀 들어가서 할수 있어? 네, 네, 네. 중심 잡아 이렇게? 응. 오, 어. 일로 더 빼서. 별에서 귀여워. 어, 리가 어, 어. 어. 아. 이렇게 아 저렇게 <웃음> 강지안 갈라, 안 갈라. <웃음> <안> 갈라. <웃음> <웃음> 두 2, 두 2, 두번두번 하니까 이 1, 1, h a v e e r y 와, 뭐요 이거? 와오랜 오랜만이네. 어제 또다르요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이 내물도입니다. 오늘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오빠 가방만 사장님한테 집에 맡겨놓고 어, 12시 50분까지 여기 오면 네저 저 사장님 밑에 테이블이요? 안만데 아, 있어요? 바로 밑에 가만히 요 안녕 어이 귀.. 귀 접혔어 아, 저, 음, 어때 출발~! 안녕~! 잡 <웃음> 동석 <웃음> <뒤통속> 깰 뻔했다. <웃음>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 한지다 와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